한식 21차 후기입니다 사실 오늘 이제 밥을 먹고 조금 회복을 했습니다 어, 살면서 한번쯤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살좀 많이 빠진 것 같나요? 턱선이 여기가 원래 제가 안 보였는데 살짝 보이는 것 같죠? 좋은 아침입니다 음. 자, 오전에 간단하게 브이로그를 컷편집까지만 해 놓고 골프 연습 끝내고 다시 집으로 왔다 자, 집어서 편집하는 중 자, 오랜만에 다시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예전에 다니던 스타벅스 한3 k g 되는 거 거기 찍고 <웃음> 하지만 오늘은 패스 <웃음> 걸어서 <도착이. 웃음> <집> 도착 도자 <웃음> 이제 제 <이제> 브이로그 작업을 <웃음> 한번 해볼까요 어 오랜만에 배고픔을 좀 오래 느끼고 있고 음, 생각보다 상태는 괜찮죠 음, 그리고 이제 불면증이 원래 살짝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 잠을 제대로 못, 잤, 못 잤습니다 <웃음> 자! 오전에 영상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편 하고 골프에 들어가 봅시다 골프 용접중입니다 <웃음> <영재판입니다. 웃음> <웃음> 집에 도착 오늘은 이제 요리를 할 건데 제가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런 어 베이컨 이런 거 제가 좀 많이 사놨거든요 이거를 처리를 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동생들이랑 엄마 뭐라 해서 파스타 어우 맛있겠다 그게 응. 똑바로 그래, 똑바로 출다 출다 출 <웃음> 이마를 이마트에서 그다음 끝나고 먹을 수 있게끔 하 힘들어 자정확하 하고 이제 다시 영상편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갔던 휴대전화 3일차 입니다 어... 배고픔은 되더라고요 그래도 잠은 좀 길게 자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그... 잠들기까지는 배고파서 잘 못자지만 자 네, 영상작업을 좀더 하고요 초반부를 만들었는데 이제 후반부 쪽에 자 편집 좀 하다가 어? 그 엄마 아시는 분이 이제 거기 모셔다드리고 오러 갑니다 거리가 생각보다 멀어서 한왔다갔다한네 다섯 시간 걸려 또 왔네요 맥스로 엄마랑 장보러 왔습니다 차 타고 간다 아, 강...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와서 커피 한잔 커피인데 지금 밤이 좀 9시 다돼가지고이 카페인으로 한잔 마시면서 영상 작업을 중에 마무리 하려고요 이거 하고 이제 네, 이거 작업 끝내고 조금 걸어다니고 아, 네, 편집할 추가 영상들이 있는데 10분째 5%여서 이거 켜놓고 좀 걸어다 오려고 집에 도착 한시간반 정도 걷다 왔습니다 네. 자 집에 와서 다시 영상 작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5시 40분이네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다시 가면서 배가 <웃음> 너무 고파서, 잠이야. 어, 미치겠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아. 그래서, <웃음> 탄산수라도 아. 아. <펜프스라도> 마시고, 결국 <웃음> 음, 치즈, 이거, 제로 칼로리거든요? 칼로리는 사실 잘 된대, 탄산물이, 2%정도 들어가 있긴해요 5.4g 나트륨2 아, 2 m g 제가 최대한 이거 많이 안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2 0 이상이 됐지만 영상에좀한 거는 마무리 됐거든요. 다른 거 하나 어, 하고 하나가 이제 졸리면 자든가 해야겠어요. 그래도 수면 시간은 6시간, 7시간은 자야 될것 같은데 우선 1차 버전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음, 4일차입니다. <웃음> 아 뭐랄까 잠을 제대로 못자 가지고요 굉장히 피곤하네요 네 그래도 어 걱정이 질것도 되게 많고 하지만 아직까지 멀쩡하다는거 <웃음> 지방이 너무 많아가지고 살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배는 여전히 고프네요 원래 작년 아니 작년 아니요 올해 초에 제가 2주 다이어트 할때 2주 단식할때어딱 4일차 지나니까 배고픔이좀 되게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어, 한, 2주 넘게도 할수 있겠다 싶었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잠시좀 차리고, 물한 잔. 물한 잔은 사실, 물한 잔에 많이 먹습니다. 밥 하시면서 어제 이제 작업했던 거 마지막 수정 좀 하고, 어, 수정 작업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원래, 원래 초에 미안 성분이기도 했고, 현재 네. 다 했으니, 농사만골프연습하러 네, 가면서 걸어가면서 네, 좋아요 응. 집에 도착 했습니다 오늘도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사람 많네 오늘은 5kg 정도 걷고 왔습니다 힘드네요 단식 4일차인데, 어, 너무, 이제, 지난번 단식과는 다른 점이 뭐냐면, 제가 이제 운동을 병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체력이 떨어져서, 어, 이게 이제 옛날 사골곰탕인데 이게 30칼로리 정도 하거든요? 탄수화물이나 당류는 아예 없고, 지방 조금 있고, 네. 단백질 살짝 들어가 있고, 나트륨이 조금 있습니다. 나트륨이 빠져서, 사실 손끝이 살짝살짝 살짝 뭐라 해야 돼? 저릿저릿하다 해야 되나? 네. 2주 단식 할때 운동을 거의 안 했어가지고 그런가 네. 그때는 막큰 문제는 없었는데 지금은 살짝 그러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네. 보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음료수 마시는 것 같아 하는 게 눈빛이 절절한 게 없어요. 이렇게 연분홍색 먹기. 오늘 했죠? 오늘은 동생들이랑 놀이동산을 가기로 해서 지 일찍 일어나서 잘 준비 아니 가려고 합니다. 동생이 아직 안 내려왔어. 그래도 놀러 간다고 이렇게 선글라스 하나 딱 장만했습니다. 사실 이제 <웃음> 이 야. 아. 이렇게 빼는건데 보통 이제 한국 그 남자들 한때 유행했던 큰 안경이 안경알이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선물 받았던건데 이런거는 묵하게 사이즈가 작아요 경주도 사람 많아 포기하고 지금 2천명 네. 들어갔다 했는데 알파, 그러니까 알파. 그, 그더 들어오지 천명그 파! 버스 대가더 들어왔거든 애들 바글바글! 아, 커피~! 집으로 가지 슬프다 너무 슬프다 고속도로인데 너슬프 <웃음> 오늘 하루의 끝은 <끝을>. 새차! <웃음> 어 힘들어 지 도착. 음... 이게 아니구요 하 5시 8백 지금 가고싶니다 아, 제가 어제 운전을 좀 오래 하느라고 커피를 마셔도 잠이 왔어요 <웃음> 어차피 잠도 안오는거 새로운 인트로 만들었습니다 어느덧 단식 6일차네요 어제도 잠을 제대로 못잤고요 어... 디카페인 커피를 보통 마시는데 어제는 운전을 한다고 일반 그 카페인 들어가 있는 커피를 좀 마셔가지고 그런가 잠을 제대로 못자고 역시 잠을 제대로 자야 뭔가 좀 괜찮은 거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배도 고프 원래 이때쯤이면 배가 막 엄청 고프거나 이러진 않는데 어 여러 번 단식을 해본 결과 근데 이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니까 어 배도 엄청 고프고 뭔가 이제 몸 상태도 조금 힘들고 <웃음> 자 아무튼 6일차입니다 오늘도 잘버텨봅시다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건망증이 좀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웃음> 어, 5월달에 갔다 온 대전 여행 영상도 편집을 안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어, 잠이 안올때 컷편집 정도 걸려라요자 오늘은 주말이라서 어, 동생 운전연습 어, 같이 해주기로 해 사실 제가 살고있는 오피스텔 밑에는 이렇게 맛있는 집들이 많은데 <웃음> 배고프다 오늘은 동생 운전 가르쳐주는 날짜어 <놀람> 힘들어 어우 아파서 좀쉬도하시다가해야지 어, 30분 거리를 40분에 왔지? 45분? 동생이랑 카페 왔습니다. 이건 니거 네 이것도 니네 거? 이내 거? 레몬. 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니가 <웃음> <웃음> <웃음> 봐야지, 그걸 오빠가, 오빠한테 뭐라 하면 되지? 대전은 아닌가? 장난감 떠올랐 영쇼핑은 했지만 그대로좀못 나요. 자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오늘 단식이긴 하지만 50칼 로 아니 뭐 얼마더라 30칼로리 정도 되는 사골곰탕 데혀가지고 먹습니다. 이 적절한 나트륨이 들어가야 좀 오래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살것 같다. 아 오늘 주말이라 집에서 좀 쉬면서 뒹글링을 하려고 했는데. <웃음> 아빠 덕분에, <웃음> 아빠가 이제 술 드셔가지고, <웃음> 그래서 데릴러라고 하셔가지고, 모시고 왔다갔다 하면 2kg 정도, 2kg, 2.5kg 정도 갔는데, <웃음> 끝! 자, <웃음> 다시 이제 집으로 걸어가 봅시다. <웃음> 집도 도착, 아이고. <웃음> 이때 이뻤는데, 그죠? <웃음> 자, 오늘 단식 7일차입니다. <웃음> 아직까지 살만 하고요 나라 입고 영양제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동생 운전 도와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생 친구 카페 들려서 커피, 뒷카페인 커피 붓고. 응? 그러니까 동생 친구 알바하는 카페. <웃음> 정정. 가자 어. 동생 주차 알려주고. 이마! 만 맛있겠다. 아, 집에 왔습니다. 냉동실 우선 잘 쓰지도 않으니까 냉동실 청의 제거 좀 활용하려고요. 어 너무 힘들다. 청소 끝. 아 깔끔해. 좋아 좋아. 아진 아, 저기 안 되네요. 편집은 일단 마무리 됐 네, 다 8일차입니다. 살이 빠지는 건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죠? 뭐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아 12일 나왔습니다. 그래도 아. 커피 한잔 디카페인으로 마시면서 이번에 지난번에 했던 수정 좀 살짝 하고 자, 오늘도 동생 운전 연습 시켜주러 자 오늘도 운전 동생 운전 연습 자 오늘은 동생 시켜서 귀산으로 놀러 왔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이런 데를 데리고 다니 너무 한거 아니냐고 오빠 이거 하나만 사시면 안 돼? 이가 제일 맛있다왜 <웃음> 어, 자꾸 내가 야 돼? 난 응. 먹지도 않는데? 빌려도 내가 돈 받으러 줄게 기고이주잖 <웃음> 어제부터 하개장 <웃음> <웃음> <깨짱. 웃음> 어, 맛있겠다 티나 <웃음> 마셔야지 음. 동생 문전 알려주고 오늘도 저는 살아 왔습니다 <웃음> 네, 요새 힘이 많이 드는 관계로 산책에 조금 많이 어, 집중하지 않았는데 다시 있었지만 밤로라도한 시간이라도 좀 걷고 올고 합니다. 워킹 맛있겠다. <웃음> 산책이나 갑시다. <웃음> 한 시간 반 6km 거의 7km 정도 걸었습니다. 아, 힘들어. 레몬수. 예, 네, 레몬수를 챙겨 먹으려고 합니다. 음, 일이네 6시간 넘었는데, 자면 안 돼. 배고파서 그런가 싶어서, 일단은 물 1.25L 정도 빠져서, 이제, 쟤네들 부르고요. 그래서 그런가, 잠이 더워서 오는 것같니다 자, 오늘 벌써 9일차입니다. 수면 패턴이, 원래도 개판이었지만. <웃음> 아, 잠을 잘 자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하면서, 어, 오늘처럼, 어, 배고파서 잠못 자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잠자는 시간 자체가 늘어서, 많이 도전을 하는데, 하, 시는 분들은, 뭐, 뭐 직장을 다니시거나, 이러면, 좀, 기충들이, 이렇게 잠기거 하는 것 제가 영상 편집 중입니다. 오전에, 오전 아니고, 점심 때쯤 일어나서, 산책을 하러 가봅시다. 그래서 공원을 좀가고 봅시다. 1 시간 정도. 디카페인 <웃음> 맛있어 아메리 어, 집에 왔습니다. 한 시간 거의 두 시간 했네요. 아 어, 집에 와서 게임 좀 하면서 내 복근을 잘내고 한식 집을 잡니다 뭔가 묘하게 턱선이. 근데 나는. 턱이 너무 낮게 있어서 <웃음> 딱이네. <웃음> <웃음> 집에서 보 긁어있는 것좀 하다가 자, 동생이 개봉한다 해서 같이 웃습니다. 동생은 그런 문제 없었고 지금은 슬슬 싸러 하고 있겠습니다. 연스럽 <웃음> 자그 아, 공원 산책하고 마무리 합시다 산책을 하려 했으나 게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좀 하고 산책 갔다가 다시 게임하는 걸로 아, 오늘도 왔습니다 산책 음 말이 흐르긴 하다 자 오늘도 무사히잘 다녀왔습니다 한시간반 정도 거의 7km 정도 오네요 게임 좀 <웃음> 하고 자야지 자봅시다 1시 11일차 아침입니다. 음.. 뭐랄까.. 머리가 살짝 아프네요. 두통기가살짝있네요 아무튼 오늘도 힘차진.. 힘나진 않지만 힘차다 하루로.. 아, 골프인자 오늘 하러 가볼까요? 골프 끝! 집에 갑시다. 집에 도착... 도착해서 영상작업 더 아, 드론도 있어서 수정하고 영상 음. 일정이 있어서 자 오늘도 산책을 하러 봅시다 날씨가 되게 많이 추워졌네요 오늘 굉장히 고요하네요 자 오늘도 운동 끝 1시간 40분 정도 걸었네요 게임 좀 합시다 자 게임 끝나고 간단하게 영상 작업 이거는 이거 수정할 게 있어가지고 수정 마무리하고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배가 고프네요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자요 너무 피곤한데 아, 자 이거 35칼로리거든요 가면은 넘고요 요새 좀 어지럽기도 하고 하니까 이거 하나 먹고 다시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에 타협하는 내가 너무 싫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아까 이제 화장실 가려고 잠깐 일어났는데 너무 어지럽고 아이라가지고 한번 가볼까요? 그래도 좀 불러서 오늘 12일차입니다 이제 배가 너무 고파서 새벽 5시에사고 국물을 먹었죠. 네. 먹고 나좀 괜찮아진 것 같긴 해요. 오늘 하, 오늘 하나 더 먹고 왜냐면 좀 내일부터 서울 일정이 있어가지고 서울 쭉 가서 평소보다 더 활동적인 걸 하니까 오늘까지 오늘 아침 점심이죠. 오늘까지 먹고 가보려고요. 자. 오전부터 쇼룸 영상 작업을 했습니다 영상 작업하고 다시 흑백으로 돌아가려고 검색으로 연색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작업을 끝내고 스타일을 좀 바꿨습니다 머리는 검은색으로 안경도 바꾼 게 와가지고 네. 되게 더 찐따 같은데 그리고 쟤는 붙여도 자꾸 이쪽이구나 붙여도 자꾸 떨어지니까 붙일 수 있는 테이프로 좀 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걷기는 이걸로 대체하려고 요 아, 다이소 왔습니다. 힘들어. 자, 다이소에서 사온 물컵입니다. 여기에 찬물을 넣고, 오. 아무튼 이런 컵과 이제, 오늘 어쩌다 보니까 삼시세끼다 이거 먹는 것 같네요. 사골곰탕. 이 친구. 사실 이제 내일. 내일 이제 서울 가야 되니까 며칠 동안 집에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심리적인 어나 집에 가면은 그래 사골곰탕 있으니까 좀만 참아보자 아 이, 이까지 참았는데 내일 먹자 아 점심에 먹자 약간 이런 게 없어서 네좀 단식임에도 불구하고 칼로리가 이거 해봤자 35칼로리였네요 그리고 당이 아예 없고 고 그래서 조금 의존을 한것 같아요 아무튼 내일부터 다시 또 어차피 뭐 아예 안 먹으니까 네 오늘까지만 내일 서울이기 때문에 오늘은 진동자는걸로야진짜이 많아서 사실 물려줘 <웃음> 너무 많이 나이들어 보이세요? 고 <웃음> 집에서 큰아냥으로 국방보니까 더 배고파 <웃음> 13일차 아침입니다 어 배고파 <웃음> 에 <에이>, 배고파 서울로 <웃음> 가봅시다.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 타고 갈 예정입니다. 아, 대중교통을 위한 예. <웃음> 갑시다. 아 어, 끝났네. 오, 저녁 러버도. 잘 놀고 또잘했습니다 <웃음> 오늘 커피 음. 페스티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어가고 있는. 슬리핑 보틀이라는 걸 어, 받았습니다. 슬리핑 텔 이게, 어, 어, 탄수화물은 2g 정도, 당류가 0이에요. 총 10칼로리인데, 음. 어, 뭐, 마시면 잠이, 잘, 잠들기 전에 마시는, 음. 이래가지고, 잠이 잘 오나봐요. 이거를 먹고, 저 오늘 좀 일찍 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되게 14일차입니다. 네. 오늘까지는, 옛날에도 14일차까지는 예전에 한번 해봤었죠. 네. 갔다 온 거라서 오늘까지는 괜찮고, 이제 내일부터 정말로 조심하면서 네. 학교로 나갔습니다. 어, 이제 커피 페스티벌 잠깐 들리고, 아는 형, 어, 서울에 있다 해서 보고, 어, 여기는 비와도 사람이 많네요. 구경 좀더 하다가, 잠깐 커피 한 잔. 아전 예. 오, 지금 다들 철수 좀 끝날 때니까 이제 비더 오고 바람도 엄청 부네요. 15일차 밤이 아니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신이 없네요 응. 어 15일차 하고 오랜만에 푹찬것 같긴 해요 그리고 어, 뭐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힘는 거는 조금 덜라고 네. 하지만 여전히 배는 고프고요 응. 그리고 이제 제가 서울에 지금 출장 와 있어가지고 체중계를 안 들고 와서 몸 상태가 지금 어떤지. 네. 아침에 중충 씻고 숙으로 산책방 갔다가 이제 내일, 원래 이제 내일 일정이돼서 그거 다 출장을 온 건데 요 그래서 바람 빠졌다. 응. 응. 어 어우 바람도 어려워서 그 죽인 끝? 네, 행복합니다. 영상에서 데뷔해주세요 와 내가 만든 영상이다 <웃음> 여튼 끝나고 이제 숙소로 갑니다 오늘은 준비 좋은 일 숙소 도착 오늘은 총 15,000보 걸었네요 이것저것 하면서 아, 먹방만 지금 3시간째 보고 있네요 1차 아침입니다. 어제, 원래 오늘 이제 7시 반까지 가야 돼가지고, 어제 9시에 잤더니, 3시에 일어났습니다. 아, 기다니다 그때부터 잠을 또못 잤는데, <웃음> 일어나야죠. 지금 6시, 일시으니까 아. 자, 아무튼 오늘 단식 16일차입니다. 어, 잘좀 어. 빠져보이나요? 저는 여전히 계속 고고요 어... 16일차 라고얘기하는 말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100% 물단식은 아니에요 영양제 잘 챙겨 먹고 있고 그리고 너무 힘들거나 하면은 그... 한이씨 그런 거 챙겨 먹고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그 제로 음료들 그런 거 챙겨 먹고 있고요 그... 이제 식사 자리에서는 가능하면 이제 국물을 살짝살짝 살짝 뭐, 뭐 무조건 뭔가 이건 아니고 가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식사 자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샤브샤브 사서 육수만 떠서 먹었어요 육수 국물만 조금 떠서 먹었죠 어 완전히 안 먹을 순 없으니까요 이렇게 먹다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막, 그, 좀 단식 오래 하면은 막 녹아내리지 막 이렇게 빠지잖아요. 네. 나름 단식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세미 단식이니까. <웃음> 네. 그래서 좀 녹아내리거나 이러면 조금 덜 하지 않나. 자, 가봅시다. 오늘 노름내서. <웃음> 문리 한국, 고학, 소육학회, 이런 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적인 문제야. 아, 났다 즐겁죠? 삼성역으로 와서 삼성역으로 갔다가, 예, 써보려고. 이거 하나. 힘이 많아서, 여기로. 하, 지금 여기다 놓고. 자, 중앙여이고어 사람들 줄수 있는 거. 오늘은, 만7천복을 했지만, 이제 집까지 걸어가는 걸로. 이만보좀 되겠다. 사실, 캐려도 되게 무겁지만, 걸어간다라는 선택을 할수 있게, 살짝 내리막이어서, 그냥 놔도 어, 뭔가 누굴러올가네 무슨? 가는 거자체 수월하기 때문에, 제가 또이 거리를 자주 와봤잖아요. 어 추워가지고 손 놓고 왔더니만, 걸음수가 1,400밖에 안 되네. 이럴 리가 없는데. <웃음> 아무튼, 중간 지점입니다. 잡았고. 단식, 17일자입니다. 17일자. 음, 사실 이제 단식으로 살이 이제 더 이상 안 빠질 것 같아요. 맛있는 느낌이 없어요. 이제 단식으로는 더 이상 체지방이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체중은 지금 106 정도, 107 정도 나오는데, 체지방 감소율이 마이너스 4%. 네. 지난번에 했을 때 마이너스 5%였는데, 빌려 운동을 병행하고 싶은데 사실 힘이 안 들어가서 자 어제 갔다 온거 영상 이렇게 지금 작업하려고 넣어놨습니다 공기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사무실에서 어, 오랜만에 머리 왜 이래 이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 안 나가려고 했어시제 발을 입니다 네. 체중감량은 이제 거의 다안 되는 것 같고 사실 체중 재봤는데 어, 이제 그냥 에이, 뭐 그렇죠 20일이 맞나 싶기도 하고 <웃음> 하지만 어쨌든 목표는 20일이었으니까 20일 다 채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너무이 뭐 속에만 혔나 좋긴 좋네 하루 종일 좀 쉬다가 정리 좀 합시다 갔다 온거 방금 어, 정기좀 하고 이제 엄마랑 같이 마트 갑시다. 가 이마트 갔다 와서 곰국 맑은 곰국 피코크거 사왔습니다. 피코크게 맛있다고들 하더라고요. 피코크게 진하고 맛있긴 하네. 간단하게 영상 작업하고 렌더링까지 했습니다. 간단하게 자 됩니다. 네, 잘좀 빠졌나요? 아직 거기나? 아닌가? <웃음> 음, 잘 모르겠네요. 음, 오늘도 잘 버텨봅시다. 내일까지만 버티면 이제 죽을 먹을 수 있네요. 자, 오전에 다시 편집할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편집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음. 어, 엄마가. 3년 자분들이다 소통의장이 되길 기원하면서. 맞습니다. 제 16회.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잠깐 쉬다가 이제 이마트 가서 일요일부터 먹을 간찬이랑 이런 것도 팔려고요간찬이랑 깨라. 자, 산책기 와 오늘도 너무 즐겼어. 다리랑 함께 봄이 쪼! 좋네요 산책하니까 이런 것도 보고. 겠어요 아. 어, 오, 막갔어 <웃음> 네, 마지막 21일차입니다. 아. <웃음> 좋아요. 이제 이 후드티가 원래는 그래도 뭐 살쪘을 때도 조금 겨울, 뭐지? 오버핀이시긴 했는데 너무 오버핀. <웃음> 좋네요. 네. 아, 영상 작업 만들어았던거 이제 유튜브 업로드 다 돼가지고 그거 후 집에 가서 네. 반찬 좀 훔쳐오려고 합니다. 자, 방도 다시 원래대로 치워놨습니다 저거는 택백박스랑 이런거 작업도 완료했고 네. 집에가서 아빠 잠깐 보고 네. 이마트 잠깐 들렸다 오는걸로 내일부터 먹을 수 있으니까 예! Yeah! 왜? 아니 그냥 그거 유튜브 아니, 아니. 보고 오는데? 아니아니 엄마 담는거 보고 오는겨 왜? 아 국물도 넣어줘야 되는거 아니야? 반찬 캣 <웃음> 집에서 반찬 소리 좀 하고 이제 사무실로 와서 게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신난다 내일 단식 끝나면 먹을 장아찌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거 하나 더 만들고자 <웃음> 점점 색깔이 아주 좋아 자 장조림 완성 굿 <웃음> 이게 뭔가 싶겠지만 마늘 쫑 오리새우볶음 그리고 보리새우 네, 아몬볶음입니다 네. 이것까지 마무리 자고 일어나서 지금 5시... 어 뭐야? 이쳤는 시간? 네, 자고 일어나서 쭉 먹으면서 반찬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로 20일 단식이 끝났습니다 어... 머리는... 뭐 그렇다 치고 아, 턱라인이 조금 살아나긴 했네요 <웃음> 어, 20일 단식을 하면서 총 12.29kg 체중 감량을 했고요 체종 확률은 5.6% 감량을 했습니다 BMI는 3.9가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MI는 여성히 34.2 굉장히 비만이죠 자 이렇게 다이어트 시작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사실은 밤을 샜어요그런 이제 이것저것 반찬 만들고 자려고 했는데 정신차리니까 6시가 넘어가지고 누워서 좀만 부, 잠을 붙이자 했는데 드디어밥 네, 먹는다 <웃음> 자, 단식 21차 후기입니다 사실 오늘 이제 밥을 먹고 조금 회복을 했습니다 어, 살면서 한 번쯤은 해볼만한 것 같아요 살좀 많이 빠진 것 같나요? 턱선이 여기가 원래 제가 안 보였는데 살짝 보이는 것 같죠?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고 어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들보다 시간적 여유가 조금 조금은 더 많아서 돈이 더 많았으면 훨씬 더 좋지만 아쉽게도 돈, 돈이 돈 많은 게 아니라 시간적 여유가 조금 더 많아서 진행을 했던 거고 어저 같은 경우에는 몇년 전부터 단, 그 단식이라는 거를 조금 조금씩 해왔었어요 그래서 20일 정도는 올해 이제 올 초에 2주 정도 해보고 20일 정도는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을 해봤던 거고, 혹시나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아, 저런 뚱땡이도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부탁되고 하는 거는 조금 비추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완벽한 물단 식이 아니라 영양제를 잘 챙겨 먹고, 이제 너무 힘들거나 하면은 이제 곰국, 곰국, 그리고, 어, 김, 네, 조미가 안된 김, 혹은 이제 도시락 같은 거 다른 분들이 시켜 드시면은 거기서 나오는 조미된 김 조금 그거 해봤자 9칼로리 1칼로리 밖에 안 되거든요 약간 그 단식을 20일 정도 하게 되면은 10일 차좀 넘어가는 순간부터 염분이 너무 부족해지다 보니까 어지럼증이 굉장히 심해져요 예, 그래서 염분을 조금 섭취를 해주니까 좀 괜찮아져, 괜찮아져가지고 가능하면 염분 섭취 위주로 예, 조금 어, 해주시면 될것 같고 영양제를 무조건 먹어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번 단식이 저는 제일 성공적이었다 라고 보거든요 먹은 것도 단식 치고는 영양제도 잘 챙겨 먹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단식할 때는 살짝 그 알죠? 단식하고 굶으면은 으, 이렇게 되는 거 예, 그런 게좀 덜한 느낌? 예, 어, 그렇기도 하고 일단은 제가 사실 단식을 한 목적은 굉장히 많지만 첫 번째는 다이어트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 이게 단식이라는 거는 몸에 굉장히 무리를 주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직까지 내 몸이 쓸만한 몸이구나 네, 이런 거좀 알고 싶기도 했었고 그리고 동통 살집이 이렇게 찌면은 음, 아뭐 게을러서 그래 의지가 약해서 그래 라고 굉장히 많이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사실 뚱뚱한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네, 아닌 거 알면서도 보이기가 그래서 저 스스로도 아, 나 의지 이렇게 있는 사람이다 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이러고 있냐 <웃음> 네 그렇구요 어 우선은 그 변화만 보여드리자면 이게 제가 이제 겨울에 항상 이런 패션을 주로 하는데, 바지 같은 경우에는 벨트를 해도 조금 많이 흘러내린다고 해야 되나 네, 지금 이렇게까지 점멸하고 있고요. 또, 이옷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막 거의 한 이렇게까지 찼던 옷인데, 네, 조금 많이 흘러내렸죠? 네. 어떤가요? 오히려 괜찮나요? <웃음> 사실 아직까지 이렇게 해봤자, 저는 여전히 뚱땡이기도 하고, 어, 다이어트는 아무래도 계속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 이번에 이렇게 이집을 도전하면서 네, 저 스스로도 어, 생각보다 나 아직까지 쓸만한 놈이구나 라는 거 어, 느꼈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다이어트는 계속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어, 보고 확인하고 최대한 빨리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보식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